오늘 그 예배의 원리, 좀 실질적인 부분을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배 모범에서 말하는 예배의 원리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규정적 원리와 또 하나는 이 대화의 원리입니다. 이 규정적 원리가 뭐냐? 규정적 원리의 반대는 자의적 원리예요 그러면 이제 자의적 원리가 뭔지를 조금 생각하면 이 규정적 원리가 조금 더 이해가 되겠죠 자의적 원리란 사람의 요구와 공감을 따라서 얻으려고 대중성을 추구하며 사람에게 맞춰지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 혹시 이렇게, 그, 보셨어요? 그 한국에서 좀 그러는 것 같은데 어, 영화 예배, <웃음> 드라마 예배, 뮤직으로 어, 그, 보다 더 이렇게 효율과 효과만 있다면 좀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어, 좋죠. 그리고, 어, 누구나도 편안하게 예배에 와서 함께 할수 있도록, 어, 그 어떤 방식과 원리들을 해나가는. 그게 이제 자의적 원리입니다. 그 예배에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자의적 원리고, 이것과 정반대 있는 게 규정적 원리예요 그러니까 예배모범에서 말하는 것은 어떤 원리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네, 이 규정적 원리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규정적 원리란 성경이 가르치는 방식대로 예배해야 한다는 원리예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수 있느냐? 성경이 가르치는 방식대로 예배는 원리화해야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어떻게 알수 있냐?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구약에서부터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제사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할 때요. 제사의 법, 제사법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그 형태, 방법, 절차 이게 구약 성경에 제사를 다룰 때 소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레이기 읽다가 많이 이렇게 그만두잖아요. 근데 레이기에 보면 그 다섯 제사, 오제사 우리 신학교 다닐 때는 신학원 다닐 때는 별로 안 좋은 암기법인데 아무튼 번제, 소제. 속건제, 화목제 네, 그, 그 뭐죠? 아, 빠진 게 뭐죠? 네, 아, 아무튼 다섯 개예요 번제, 소,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네. 아, 이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자세하게 레이기가 다루고 있죠 그것뿐만인가요? 아, 그, 어떤 형태에 있어서도 요제라는 게 있고요 물론 또 번제도 있고 거제라는 게 있고요 또 전제라는 게 있고요 이게 뭐냐면 뭐 넓적다리만 아니면 전체를 흔들어서 아니면 거기다가 포도주를 부어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일일이 그것에 대한 절차와 방식을 다뤄주고 있습니다 복잡하죠? 근데 왜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각각의 이 제사법에 대해서 각각의 그 제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규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어떤 그 속죄의 의미를 가르쳐 주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인지를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제사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규정화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우리 제2개명에 가보면, 출굽기 20장 4절과 5절에 가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떠한 것도 뭐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도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 그러니까 예배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의식 방식대로 너희가 뭔가 고안해서 이렇게 하면 좀더 하나님을 좀더 가깝게 의식할 수 있을 것 같고 많은 사람들한테 효과를 더 일으키는 그런 거. 네 마음대로 하지 마 그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제사법을 아주 복잡하게 규정화하시고 또 개명으로 딱 명령을 왜 하셨을까요? 그렇게 인간의 자의적 방식대로 못하게 하는, 하면서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실까요? 예배 속에서 예, 이 예배 속에서 결국은 이 모든 제사라든지 우상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거라든지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예배 안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물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만이라는 것을 설명하고자 합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보지 못하는 개혁주의가 음, 개혁파 교회들이 본당에다가 십자가를 안 걸어요 그러면 이제 와가지고 아니 이 교회는 십자가가 없네 보이는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십자가가 없나요? 이 개혁파 교회들이 정말 십자가를 아주 그냥 많이 강조하죠 십자가를 지도록 하죠 보이는 형상을 만들고 그 보이는 형상을 붙잡고 가는 그런 거짓 신앙 가짜 예수 붙잡고 신앙하는 거 막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예수 붙잡고 신앙하도록 예배하도록 여러분 우리 신앙을 그렇게 가는 겁니다. 타락한 우리의 본성은요 보이는 것을 보면 그것으로 믿음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광야에서 그 불뱀 만들어 불뱀을 형상화해서 노뱀 만든 거 그거죠. 그거 히스기야 왕 때까지 그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잖아요 그래 느수단이라고 했잖아요 개혁하면서 이까지 노조각을 하면서 그냥 깨부셨죠 그 노뱀이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었고 어? 우리 안에 정말 그 그리스도를 그 보여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본성은 그거를 믿고 싶은 거예요 그거 붙잡고 싶은 거예요 근데 형상 만들지 말아라 제사법으로 이렇게 모든 것들을 규정하는 것은 진짜 예수, 우리가 정말로 보이지 않지만 믿어야 할이 그 구약에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음으로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배,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서만 받는 예배, 이 제사를 통해 그거 설명해 주고자 하심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예배에 대한 그 주님 자신의 가르침이 신약에 와서 왜 구약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규정했느냐 왜 임의대로 사람의 생각대로 본성이 원하는 대로 예배하지 않고 제사하지 않고 왜 하나님이 딱 규정화했느냐 예.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4장 24절 다함께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이 영과 진리라는 부분은 그 예수님 자신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도대체 이게 어떤 사람만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느냐 음그 성경에서 죽음을 얘기할 때요 죽음 죽었다 그럴 때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어디 말씀이죠?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이죠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할때 죽은 이라는 부분이 네크로스예요 그러니까 네크로스라는 뜻은 뭐냐면 지금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럴 때이 이 사람들은 지금 그 코로 호흡하면서 활동하면서 움직이면서 어그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네크로스라는 뜻이 움직이고 호흡하고 활동하고 있는 시체라는 뜻이에요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런데 시체래요 이게 네크로스예요 죄와 허물로 죽은 이, 이 말이 뜻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 대하여 감각을 상실하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떠나버리고 하나님이 창조주요 나는 그의 지음받은 피조물의 자리에 있지 못하고 자기가 하나님으로 있는 상태 살아있으나 죽은 시체 그게 뭐라고요? 네크로스라고 죄와 허물로 죽은 어, 이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영이 죽었는데요. 이 예배할 수가 없죠.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 상태예요. 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그 다음 뭐죠? 그 사망은 다나토스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할 때 죽음을 설명할 때 네크로스와 다나토스를 말을 한단 말이에요 죽는 거죠 실제로 어그 육신의 생명이 끝장나는 죽음이에요 우리 안에 이 네크로스와 같은 존재로는 하나님을 예배 못합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누구나 올수 있어요. 예배당에 와서요, 예배당에 와서 예배한다는 것에 대하여 구별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예배로 그리스도의 예배 안으로 예배를 부르는 자들 자들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살아난 자들만이 그 부름 안으로 초대를 받아요. 어, 살아 있지 못한 영이 죽은 자들은 하나님이 영이신이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것을 들어도 그것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실체가 없어요. 몰라요. 여전히 왜 죽었는데요? 죄와 허물로 죽었는데요. 죽은 자는 하나님은 영이신 참여 못하죠. 여러분, 어, 로마서에 가보면. 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죽은,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의 영이 너희 안에 있으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의 영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를 죽을 몸에서 살린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서신서에 보면 예수가 죽음 보금서에서는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그러는데 서신서에 보면요 예수가 죽음에서 살아났다 그러지 않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정확하게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죽은 자들은 누굴 말할까요? 다나토 쓸까요? 네크로 쓸까요? 이게 네크로스예요 네크로스.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그의 영이 뭐예요? 예,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영이,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부활의 영이 진리의 영이 우리를 살린대요. 이게 예배 안으로 들어온 들어온 자들이 맛보는 그 자들만이 맛보는 하늘의 감격이고 기쁨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섬김을 받는 것이고 대접을 받는 것이고 하늘이 어떤 것인지를 맛보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한다? 아,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배한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나간다? 하나님은 영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했다, 거듭났다, 새로 태어났다라는 말은요, 막연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볼수 있으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누구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자들만 그 성령으로 죽었던 우리 이 네크로스가 그 살아나지 않으면 예배 안에 와도 이게,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알 수가 없죠 왜 기뻐? 왜 저거에 대해서 이렇게 어 저거에 대해서 이렇게 감격해? 왜 회개를 해? 왜 저기에 대해서 저런 인격적 반응을 왜 보여? 네. 똑같은 예배의 시간과 공간 안에 있고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똑같은 찬양을 같이 하는데 왜 한쪽은 그것에 대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늘을 맛보고 경험하며 터져 나오는 그 질풍경이 벌어지는 감격의 역사가 하늘을 맞고는 일이 벌어지는데 왜 누구는 무감각, 무덤덤, 무의식, 무자체냐고요. 이거는 성령의 역사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중생을 가진 자인가, 내가 거듭난 자인가, 그렇지 않은 자인가가 예배 안에서 확인받고 결정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자꾸만 나는 구원받았는지 나는 천국 가는지 자꾸 물어보지 마세요. 저한테도 묻지 마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의 부름 앞에, 예배 안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예배 안에서의 영과 진리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섰을 때그 감격과 감사와 반응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깊이 돌아보고 그렇지 않다면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내가 이 예배 안에서 그런 감격과 감사가 터져나온다면 하늘에 속한 자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난 자로서의 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시고 축제의 하늘의 잔치를 맛보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그러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에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속에 내가 내가 이게, 내가 이게 이게 사기당하고 속고 있나 기독교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내가 이곳에서 정말 진리 안에서 하늘을 맛보고 있고 그러면 이거 누구의 말에 현혹되고 말고가 아니죠 내 자체 안에 진리가 있고 내 자체 안에 이 기쁨을 맛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꿇어 복종하여 하나님의 법에 즐거이 따르며 굴복할 뿐만 아니라 이 법을 즐거워하는 존재와 상태로 빚어가는 게 예, 예배 안에서 맛보는 거죠 한 장을 넘기시면 사람들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 새로운 것을 덧붙이는 것에 대해서 청교도들은 무슨 예배라고 불렀다고요? 예, 이것을 자의적 예배라고 불렀습니다. 골로세서 2장 23절 우리 같이 합독해요.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나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로만 카톨릭은요. 지금도 자의적 예배를 추구합니다 성경이 명한 것 외에 무언가를 더하거나 뺄수 있다는 생각 그리고 그 의지를 여전히 갖고 있어요 이것은 자의적 예배입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명하는 대로 규정적 예배를 하지 않고 자의적 예배를 여전히 추구해가는 것그 루터파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 이 천주교가 로만 카톨릭에 갖고 있는 자의적 예배를 여전히 갖고 있는 모습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루터파 안에서 교리는 개혁교리를 수용했지만 여전히 그 이러한 예배 의식이나 예배 순서나 절차에 대하여 허용적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조금 더 다른 말로 말하면 규정적이 아니라 규범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규범적이라는 말은 이런 거예요. 성경이 예배 안에서 금하지 않은 것은 해도 된다. 이게 이제 규정 규범적인 거죠. 그래서 어, 예배 안에 어, 이렇게 성상이라든지 성화 그림들 그 다음에 어, 여전히 사제의 복장을 그대로 갖고 있는 모습 어, 그리고 뭐 성찬을 할 때도 뭐흰 장갑을 낀다거나 뭐 가운을 입는다거나 뭐 하는 여전히 그런 그 예배 안에 그런 모습들 그런데 그런 것은 그 규범적인 겁니다. 허용적이고 칼빈의 규정적 그 예배에 대한 부분은요 루터는 성경이 금하지 않았으면 해도 된다이지만 칼빈은 성경이 명하지 않은 것은 해서는 안 된다예요 성경이 명하지 않았는데 그거 왜 하도 된다고 생각하냐 규정적인 거죠. 이게 차인 거예요 여기 보면,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면 모든 것이 허용, 허락된다. 이게 이제, 루터파의 생각이죠. 사람들은 이런 생각 때문에 그래요. 동기만 틀리지 않으면, 동기가 오르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이라, 왜? 동기가 순수하니까. 뭐, 그, 예배하는데 내가 진심과 정성을 다하고, 그, 글자를 모르고, 그러면 그림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통하여서 동기가 어떻게든지 진심을 쏟고 정성을 다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예배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만 하나님을 받으십니다 그럼 뭐야 막 진심을 다하고 막그 어, 나의 정성을 다하고 예그 순수한 동기를 거기다 몰아넣어서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그걸 그거는 음, 그거는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예배가 아니라 신전에서 있, 있는 제사 행위예요 내가 그 열심과 정성을 다해서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해주는 대로 하나님은 잡수세요. 내가 하라는 대로 하나님 잠자고 계시고 내가 올려 드리는 대로만 받으세요. 어, 예배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예배로 불러 모으는 것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과 함께 교통하며 하나님의 그 임재를 맛볼 수 있는 자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리우진 네크로스를 살려낸 그런 존재들만이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적 존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예배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 그 예배 안에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세상 탐심과 욕심에 대하여 그것을 버리고 못 박는 그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는 자기 부인이 여기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과 회개로 터져 나오는 일이 이 살아난 존재들 안에서만 벌어지는 겁니다 동기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방법, 방식을 하나님이 규정하시는구나 예배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설명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실 수 있다 그 안에서만 우리를 받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의 영으로 살아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여서 예배하는 하나님이 정한 방식입니다 진심과 정성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아니냐? 예수 밖입냐 예수 바깥에서 내가 도덕적이고 내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하고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다 그거는 하나님이 규정한 하나님의 방식 아니라고요 그게 로만 카톨릭이 하는 모습이고 세상 타 종교에서 보여지는 의식적인 종교의식이죠. 아닙니다 예배모범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러나 4번 보세요. 그러나 성경은 틀에 짜인 예배의 형태를 주장하거나 그렇게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공식적인 예배의 순서를 명확하게 제시해 주시지는 않으셨으므로 그렇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각 시대의 모든 교회는 그들의 정황과 지혜에 따라 적절한 순서를 마련해서 예배할 자유가 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 사권 10장 30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종교개혁자들은요. 본질적인 면에서 성경적인 예배를 강조했습니다 성경적인 가르침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받아들여지고 이 본질적인 성경대로 하는 그 예배는 강조하며 이 부분을 놓치지 않았지만 비본질적인 면, 일태면 예배 순서 있잖아요 헌상을 복음강설 앞에 하느냐 뒤에 하느냐 또 십계명 낭독을 복음강설 앞에 두느냐 그 뒤에 놓느냐 앞에 있으면 회개하고 말씀을 받는 것이고 뒤에 두면 말씀대로 이것을 살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으로 십계명을 받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순서와 위치와 또 어떤 형태, 예, 뭐그 어, 예배 의 어떤 형태들 이 있잖아요. 모, 모이는 구조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비본질적인 면에 대해서는 각 시대의 교회의 상황에 따라서 그것에 대해서 어, 할수 있는 부분으로 이 부, 비본질적인 면은 그렇게 예, 그 회중의 자유를 존중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어, 그 본질적이지 않은데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싸우거나 다툴 일은 아닌 거예요 그, 뭐, 우스갯소리 같지만 네, 뭐, 정말 저 피아노 저, 우리 저, 저거를 저 피아노도 아니죠 네, 이거를 강대상 위에 올려놓느냐 밑에 놓느냐 그 다음에 밑에 카페트를 그리스도의 보혈 색깔로 하느냐 뭐, 아니면 푸른 초장인 색깔로 하느냐 그런 걸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본질적인 면에 참 교회가 그거 가지고 다투고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는 것으로 어떻게 어떻게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 받으신다라는 이런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있었,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규정적이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설명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받으시는 것이 규정하신 것 다른 것으로 우상하거나 형상화하거나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 갖고 있는 우리의 진심이나 정성이 아니라는 것잘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난 존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예배할 예배 수 있는 거죠 그 예배를 같이 하는 거죠 두 번째 대화의 원리예요 예배는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간의 말씀의 대화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에 반응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예배야 대화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그 이 성경적 예배 속에는요 말씀이 중심이에요 어, 예배이꼴 복음강설이냐 예배이꼴 말씀이냐 그건 아니에요 예배의 각 순서 순서마다 다그 예배이고 그 순서마다 다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고, 그리스도를 갖고 있고, 그리스도가 드러나 있고,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 각 순서에도 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도라고 하지 않고, 강복 선포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복을 선포해 주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 이렇게 축도, 뭐 이렇게 무슨 목사가 이렇게 뭐 빌, 복을 빌어주는 내용이 아니고, 그러니까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요소들이 있어요. 일태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예배로에 우리를 부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부르시죠. 부르시고 또 하나님이 말씀으로 죄사함의 선포를 주시죠. 사제의 선포를 그래서 예배 순서 안에 사제의 선포가 들어가니다 원래는 사제의 선포가 있고 그리고 우리 회계의 기도시간이 있고 사제의 선포가 있고 십계명 낭독이 있고 이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말씀의 강설, 복음의 강설이 있고 강복 선포가 있고 이거 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이에요 그러면 우, 우리가 우리가 말, 하나님께 말씀드린다는 라건 뭘까요? 이게 또 말씀 중심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린다는 라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인격적 반응으로 우리가 갖는 예배 요소들이에요. 일테면 송영, 송령. 송영이 뭐죠? 하나님께 거룩하게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가 찬양의 모습이죠. 하나님께 거룩한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고백, 또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으로 하는 기도 회심이라고 하죠. 회개와 믿음의 기도. 이게 다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하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네. 그래서 말씀 중심인 거예요. 예배. 다른 게 중심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뮤직, 그다음에 여기에서 어떤 드라마, 여기에서 어떤 간증 뭐 이런 것들로 예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절대 그렇게 어, 사람들이 집중할 수 있고,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이해를 잘할수 있다라는 것으로, 사람에게 초점 맞춰져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이 죽은 자들,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난 그런 존재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말씀을 또한 드리는, 이것이 대화의 원리고, 이 이것이 예배. 또한 예배는 하나님과 살려낸 당신의 백성들 간의 뭐다? 언약적 교제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세요. 우리는 받은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예배 또는 하나님의 예배 그러니까 굉장히 낯설잖아요. 아니 예배는 예의를 예의 옛자 절배자 해서 예의를 다 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공경하는 우리의 행위인데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의 예배 속에서 그리스도의 예배.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사실은요 그 예배하는 자가가 단수입니다 누굴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말합니다. 참 어렵죠 근데 원역이 그래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반드시 사실은 하나님의 예배 속에 예수 그리스도 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하, 하나님께 아이, 정말 하나님께 섬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사랑을 받고 어찌 보면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그 하나님께 대한 나의 사랑의 고백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건데 실상 이 예배는 가만히 들여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시는 거예요 우,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고 어떻게 섬겨주시죠? 예, 예수 그리스도로 섬겨주시죠 그리스도로 우리를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은 열심을 다하여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지 그리고 예배 안에서도 사실은 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러지만 사실은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사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우리의 놀라운 이 각성을 일으키시는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섬김을 받잖아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거죠 그리스도의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 하나님과 이런 관계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고 그 사랑을 맛보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 그러니까 너무 소중한 거예요. 예배를 형식이나 음으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스스로에게 가장 불행한 거예요. 아니 예배를 가야 되고 갔다 와야 점을 찍어야 되고 적어도 이제 눈에 보이니까요 목사나 장로한테서 아 예배 출석 도장을 받아야 되는 거고 여러분 이것처럼 그 신앙생활이 불편하고 짜증나고 이런 것처럼 이렇게 신앙생활을 굳이 할 이유가 있어요? 와서 거기다가 돈도 내면서 왜 그래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섬겨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대접해주신, 우리와 어떻게 하나를, 하나됨을 누려가시는지, 그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기쁨, 천국의 혼인잔치와 천국의 축제를 경험하는, 이 복된 거예요. 그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요. 예배 없으면 죽어요. 예배 없으면 못 살아요. 못 견뎌요. 여러분 다 아멘인데 지금 너무 감동받아서 아멘을 타이밍을 놓친 거 제가 압니다. 못 살아요. 예배 없이 그래서 조이드 전소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한 성도가 와서 목사님, 내가 거듭난 자인지 아닌지 중생의 여부를 꼭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로이드 존스 테 와서,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하, 내가 진짜 어디 가서 이런 얘기는 잘안 하는데 당신이 그렇게 우리 이 부분에도 그렇게 정말 알고 싶다면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 성도는 아니었어요. 그러면 제가 권합니다. 6개월만 한번 예배 한번 안 드려 보라고 근데 6개월 동안 예배를 안 했는데 견딜만 하고 살만하면 그러면 당신은 거듭난 사람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 한 번의 예배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뵙는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그 사랑을 맛보는 그 경험을 하는 이 시간이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속에 이것이 있을 때 우리는요 이 세상이 두렵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세상이 우리에게 전부를 준다고 해도 이것과 바꾸고 싶지 않습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실제로 사랑이 경험되지 않으니까 예배는 그냥 그냥 말 그대로 천국 가기 위한 계단이죠 그건 정말 아닌 거예요 우리 안에서 예배가 어떤 것인가 입이 예배를 놓치고서는 구원 받았다는 라 것은 어디서도 증명이 어려운 거예요 한 구원의 확신 구원의 증거가 뭐냐 네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열로 나를 살아낸 나를 하나님이 콕 집어서 불러오잖아요 그 부름 안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인격으로 터져나오는 찬송과 경배와 하나님 앞에 나의 회심과 일어나 이게 구원의 증거죠 구원의 누림이잖아요 즐거운이 은혜 그래서 예배의 순서가요 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언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순서 순서들이 하나님 언약 체결 방식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그리스도로 그 언약이 새로워지고 갱신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세례와 성찬이 예배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언약식 그리스도와의 하나 됨의 누림 가장 중요한 거죠 기독교 예배는 결론입니다 인간의 종교의식 아닙니다 신전신앙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 아니에요 신전에다가 뭔가를 바치고 이렇게 해야 신의 노여움을 달래고 신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아낼 수 있는 것은 기독교 신앙, 기독교 예배 아니에요 기독교 예배는 성전신앙이죠 성전신앙은 뭐예요? 신전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을 단계단계 밟아가지고 찾아 올라간 신을 찾아 올라가는 것이라면 성전신앙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 오시는 거죠 말씀 육신 말씀이 육신됐다는 것은, 말씀 육신이신 하나님이, 예수로,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떻게 해요?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임만우엘, 우리와 함께 하는, 우리 성전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영, 부활의 영, 아들의 영, 진리의 영,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영이죠. 예수, 그의 영이 너희 안에, 더하시면, 예. 그러니까 똑같은 영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배 왔을 때 십자가가 말하고 구약의 그리스도가 설명되고 신약의 그리스도의 부활이 증거될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된 이 하늘 예배 속에 들어가는 그 하늘의 복된 영광 속에서 사로잡혀서 누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한 사람만이 아니라, 음, 잠옷 입고 파자마 입고 그냥 이렇게 온라인 놓고서 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한 한 몸인 우리 지체들이 공적 시간과 공간 안에서 하늘을 경험하고 맛보는 하늘의 예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 게 하나님의 예배, 그리스도의 예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경험하고 누리고 즐겁고 축제요 축제. 기독교 예배는 어떤 다른 게 아니라 잔치고 축제. 여러분이 이 예배에 이런 이런 영광스러운 이 하나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그 하나님과 하나된 자의 기쁨을 맛보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섬기셨고,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고 계시고, 우리에 대해 앞으로도 어떻게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하나님이 하실 것인지를 만나보면서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앞으로도 나를 이렇게 잊지 못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저는 나를 사랑하고 세상을 놓지 않았던 거, 제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겠습니다 내려놓겠습니다 보이는 것으로 내 인생의 가치관을 삼았던 것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천상의 사람으로 하늘의, 하늘적 의하늘 존재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예배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 예배가 매주 그런 예배 속에 있다가 저와 여러분이 주님 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